자, 초보들을 위한 수초 추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조 수초를 키우시다가 질리셨거나 아니면 이제 어항을 처음 하는데 나는 인조는 싫고, 수초를 진짜 살아있는 수초를 키우고 싶다 할때 고민되시잖아요 검색을 해보고 수족관을 가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알록달록하고 예쁘거나 잎사귀가 작거나 이렇게 늘어지거나 이런 수초들이 많은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와 나도 저걸 키울 수 있나 하는데 일단 초보분들은 키우기 힘들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입기폭탄을 맞거나잘안 자라거나 일단 알록달라고 예쁜 게 대부분 유경수초라고 하는 이꺾고이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천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 사실상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좋으냐 딱 그냥 정해드릴게요 아마존 스워드 발리스네리아 라지하이그로필라 요정도면 초보수초로 파는 것 중에서도 요정도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네이탄안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조명만 하루에 약한 조명이라도 일정 시간 켜주면 되고요 밥을 좀 많이 주거나 뭐 이렇게 어항이 작거나 해도 그런 수초들은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수초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볼비티스 미크로소리움 요런 것들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손 안가고 약한 조명에 환수도 잘 안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나름 즐기면서 키우실 수 있거든요 그 이외의 수초들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고 손이 좀 가야 됩니다 이 지금 추천드린 이 모든 수초들은 어떤 바닥재나 어떤 환경에서도 저가형 조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먼저 해서 수초 키우는 맛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수초 물, 물생활 좀 했고 수초를 좀 알겠다 했을 때는 유경수초, 벗거지를 하는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수초들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보들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전경, 중경, 후경, 붉은색 뭐 수초, 뭐 이렇게 나눠서 힘드실 텐데,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추천드린 이런 수초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자면, 여기서 피네티피다, 하이그로필라 피네티피다까지는 여러분들이 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들, 요 정도 수초들 초보시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수처 못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요거부터 먼저 시작해보세요 그럼 저는 중수수처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